안녕하세요, 돌방울이에요. 제가 8월에 어, 아 말쯤 8월 마지막 주에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저희 아빠가 좀 아프신데 본인 때문에 저랑 남동생이 살이 쪘다고 자꾸 죄책감을 가지셔서 제가 남동생이랑 내기를 했습니다. <웃음> 지난주 아니지 어 월요일날부터 시작했는데 가족 휴가 겸해서 펜션비가 한 70만원 어, 50정도 나오는데 세가족니다 그거를 지는 사람이 운동을 일시정지했어요 네, <웃음> 지는 사람이 내기로 했습니다 50만원에서 70만원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요. 저는 낼 수가 없어서, 없어서 꼭기고 감량을 할 거예요. 근데 만약 남동생이랑 저랑 같이 성공하면 아빠가 아빠가 내주신다고 하는데 오뭐 그거는 농담이실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빠가 좀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빼보겠습니다.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6일째인데, 6일 중에 5일 동안 하루에 4km에서 4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. 총, 그냥 운동으로만 했을 때는 15km 정도 걸었는데, 기사에서 봤는데, 일주일에 19km 이상 걸으면 식단 조절을 안 해도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, 제 몸무게는 변화가 없어요. 그래도, 배 힘주고 어, 뭐지? 뭐 걸으니까 체지방은 분해되고 있겠지? 그럴 거예요 아마도 <웃음> 제발 빠졌으면 좋겠다 간간히 운동하고 저 혼자서 설방을 혼자서 이렇게 노는 거를 주부 공간으로 음,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주기적으로는 편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못 올리겠지만 어쨌든 혼자 노는 운동하는 카페 가는 그런 모습 좀 올려볼게요 아 여기 비옥이 너무 많아 맛있겠다 맥주 아, 힘들다 3 k g 를 넘어섰어 이살한달 뒤면 이 살이 빠질 것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. 걸을 때 배꼽에 힘을 빡 주고 걸으면 더 운동 효과가 좋대요. 엠언이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송도에 있는 미추홀 공원입니다. 주변에 없으니까. 아. 와저 장독대도 있어 오늘은 송도 미추홀 공원에 왔는데 저희가 아마 주말 중에 하루는 수원도 갔다가 송도도 갔다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지금 저희 가족은 다롱보드 타고 저만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게 제가 5km, 5.3km 걸었고 오늘은 얼마나 걸을지 모르겠네 오늘은 어 전투적인 걸음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걷는 걸음? 진르는 발걸음 안녕하세요 오늘 3주째 된것 같아요 운동한지 제가 지난주 지난주, 1월 음. 화 운동 쳤어요 3일 동안 좀 몸도 피곤하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밤에 막뭐 먹었어요 3일 동안 몸이 막 불어난 것 같아 오늘은 6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다시 열심히 해야죠 3 k 로만 걸어볼게요. 우리 아, 딸. 폴짝폴짝 예뻐. 전 아직 운동 중이랍니다. 지금 한4 k m 정도 걸은 것 같아요.